그. Cool. 맙습 <laughs> 진짜 <목소리도> 혹시 그거 그건가? 그 정말 특이하게 아, 그 그거. 그거 뭐야 색연필로 <웃음> <생년필로> 색연필로 <웃음> <웃음> <생년필로 그림, 웃음> 그린 그림 그건가? 아네 받았어요. 받았어요 집에 아. 있어요 <웃음> 감사합니다 그 동그란 그 동그란 종이 응? <웃음> 그 그림 그림 그래, 때문에 잠깐 <웃음> 여주세요아네 네, 감사합니다 안되셨 나요? 인도네시아 팬이에요. 이야, i 라브 인도네시아 예, 아니, 치와 아이, 군니 치와 여전히 예쁘구네 새해에 뭐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새해에 뭐 했어요? 집에 그래서요. 좀이게요 게임을 하지가 지 아, 요. <웃음> 너무 정직한 거 아니야? <웃음> 다시, 시작. 이거 <진짜? 웃음> 어 맞아? 맞아. <웃음> 응. 맞아. 아,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될걸? 그 <frick> 이달의 소녀, 추우님이. Mm. 음. 아. 어, 최정연님, 어, 생일은 혹시 향수 선물 보내는거 받았어요? 오늘도 <봐도> 쓰고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음. 네. 오늘도 갖고 왔어요. 너무 음. 몰랐지 <웃음> 오늘도 갖고 <웃음> 왔어요. 나도 받지롱. 냄새 너무 좋아요. 좋겠다. 캡첼 처 사진 만들주세요 포토타임! <웃음> 또나 가까이 가서 캡처했을 때. 깨물 핫. 사실 오늘 처음 해봤어요. <웃음> 너무 부담스러워. 네. 아무게색 <웃음> 근데 파색으 맞췄잖아 미해요민지아 <웃음> 아, <웃음> <네네네. 티에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민지 you're my queen thank you <웃음> thank you you're my queen too <웃음> 예뻐요. 천지 아, 언니 생일날 귀걸이 선물했는데 인증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건 뭐야? 나는 아, 모르는데? 나는 모르는데? 아, 귀걸이 귀걸이 귀걸고셀카를찍어 <웃음> <웃음> <웃음> 아아 렌즈 궁금아대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 <웃음> <웃음> 진짜 진짜 <웃음> 재밌겠다. 3월이 오기 전 <웃음> 편지 몽탱이 받았나요? 당신 네, 받았어요. <웃음> 집에 고인, 고인 시작겠습니다 당신, 당신, 스키? 응? 스키, 스키, 스키다요. 스키다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스키다요. 앞에 큰대차 있어요. 어떠시다, 찜모? 스키레스! <웃음> <웃음> <웃음> 뭔가 이상한데? <웃음> 이대스 <사람은 웃음> <이데스 웃음> 민준 예쁘고 나와 음. 언니들 실물로 언제 볼수 있죠? 네 스카이캐슬 봐요. 언니 차세리 닮았대요. 차세리가 누구예요? 세레. 하버드. 하버드 카보드들 닮았나? 하버드 닮아서 모르. 하드 좋겠다. 예. 뭐 투표 저요. 투표 제가 올렸어요. 셋 중에... 셋 중에 얘랑 얘랑 같이 올렸어요. <웃음> 셋 중에 신조아 누가 제일 많이 알아요? 뭐한번 어, 해볼까? 어, 신조아 뭐가 있어 검색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응. 뭐가 있지? 신조아몇개 내주세요. 오, 너무 많아요. 오. 성대문사 해주세요. 성대문사. 성대문가요얼굴이아버드래 음. <웃음> 우와, 너 짱이다! <웃음> 그단하다 내가 좋아하는 호가좋아다요다가좋 호우가 좋아요좋아요 이거 우리 벚꽃이야? <목소리> 우리 메아리야? 아, 일본어 벚꽃하대요 I, I love you Park <목소리> you, Minji I love you I love too 근데 이름을 몰라서 찬준이 음. 음. 너무 이쁜거 음. 아세요? 아세요? 예. 아 <목소리> <목소리> <으을. 목소리> t 아 i 오늘 t 아 i 무슨? 이쁘가 안돼요. Arabic l o v you. Mm? we we don't know 아랍인? 아, <웃음> Arabic so English we love you. We love you. y 분 우리 아랍 a 분도 있어. 성공, 성공, 성공 성공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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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자는데 민재님 고마워요 언니들 좋아하는 향기 뭘예요? 여러분 PMI가 뭔지 알려주세요. 대박. 오 <웃음> 정치외교과 대박. 대박이다. 정치외교과. 대박. 그런 어 <웃음> 대학 붙어서 올게요. 음. 아. 아. 어, 붙여서 오세요. 대박. 붙지 안 않아도. 안 깨요. 깨요. 어, 벌써 잘하고 잘하고 있고, 그그 <웃음> 그 음, 것도 재미이고막 음. 엄청 좋은 거니까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자봉스 아밤스. 언니 저랑 결혼해. 아 응? 이거 내가 지난번에 <웃음> 우리도 그그 저희도 언제 시을 언제 봐요 언제 <웃음> 이 작은 푸사만 <웃음> 보기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죠 호주에 오세요 네. <웃음> 저 호주 좋아하는 데 있어요 호주에 호주 네. 그 중에 뭐 생각을 안 해요 <웃음> 네. 아, 가고 싶다. <웃음> 브리즈번 너무 가고 싶은데 브리즈번 저희가 꼭 성공해서 우리가 꼭 성공해서 호주를 가, 가볼게요. 청완 언니도 해봐 3초만 사겨달래 하나 둘셋 안녕 왜헤어 이거 읽어주세요 일본어 미요모 나세 마스까 나세가 나세 가나이레 나세마스. 나 나세? 나세마스까? 나세 나세. 나세 나세. 나세 아, 세 리용... 아, 일본어가 되, 되냐고 물어보신 거 아니야? 아, 까르마세요마세요 <웃음> <끊임없이. 웃음> 씨, 음. 언니는 성공 안한게 없어요. 최정 음 언니 천사 인정해, 인정해 주세요. 어떻게 인정하냐? 최정이 왜 천사죠? <웃음> <웃음> 혹시 지금 날아갈 것 같아. <웃음> <없나? 웃음> 왜? 왜? 왜? 왜? <웃음>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존버가 뭐예요? 우만 버티기 우만 버티기 아 죄송합니다 몰랐어요아 이거 여러분 예쁜 말서아이게 뭐야 언니들 하늘에서 떨어질 때안 아팠어요? 아파 아파 죽을 뻔했어 죽을 뻔했어요 엄막 여기까지고 펌투 잡대. 우리 그 일본 아일본티 랩이 하면 일본 와닿다라고 하셨어요. 어떤 스타지가 있긴 있긴 하쇼죠 이거 다이베스, 이거 다이베스. 도깨비가 나 그거 너한테 영상이 있던데. 어, 있어. 퀸, 내 차정. 퀸, 퀸. 퀴핑. 레이디핑 하이! 민지짱 아이시텔로 아가씨도 아이시텔로아이시텔로이너펀스 피어싱이네요. 예, yeah, 여기 아닌 어, 거, 여기, 어, 여기. <웃음> 여기 아닌 거. <웃음> <웃음> 저거 있어요, 여기, 여기. 세장에 있는 거? 아나 이거 막 또르지 감, 유감. 유감. 오케 <웃음> 유감. <웃음> okay, 유감. <웃음> 이거 저희 유행어예요. 유감. 응 대학부터 때, 일찌감부터 때. 와 진짜 대단해. 네. <웃음> 아, <웃음> 우리 요리 박아는 축하해요. 와, 대학 붙었어. 완전 멋있어. 와, 고생 많겠다. 아? 민자한테 맨날 같이 찍어. 혜그받지 맨날. 세상 오, 민자, 너한테 쓸 적금통장 만들고 있어. <웃음> 박수. <웃음> 박수. 감사합니다. <웃음> 다음 드레스 코드 보라. 오,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웃음> 좋아요. 짬뽕 나 짬뽕 짬뽕이에요. 밴드 탕수육 밴드 짬뽕, 탕수. 짬뽕 밥밥딱 말아가지고 <웃음> 너무 좋아하는 거아니요아 오늘 제가 너무 많이 못 먹었어요. <웃음> 오늘 취하면 맨날 들으신데 맨날 들으면서 취하시겠다. 아. <웃음> <웃음> 아주 멋소리에 취야, 취해, 취해서 아. 강민 지짱 오노, 동춘 다이스키 데스 다이스키 스 다이스키 다요, 다이스키 다요. 아, 이 시래는 맛, 아이시얼마 얼마만, <웃음> <웃음> 얼마만, 헤링, <웃음> <웃음> <웃음> 헤링이 헤린? 누구죠? 그그 의사 이선생님아 땡큐. a n 콩팥을 팔아서 오 온다고요? 안돼 <웃음> 안안 <웃음> <안 웃음> 그럼 못뭐 하지 <웃음> 잘 붙이고 있어요. 우리가 갈게요. <웃음> 다리 수술할 때펑펑 <웃음> 아, 빨리 응원 어, 응원해 마셔 응원. 다리 아 아프지만 아팠... <웃음> 아... 네 <웃음> 어떻게 <웃음> 어떻게 다리 <웃음> 수술 <어떻게 웃음> 그건 나을 거예요. 그 아이스크림 많이 먹고, <웃음> 초콜릿 많이 먹고. 그러면 빨리 나을 거예요. 맞아요. 이거 이렇게 뼈붙는거 많이 먹어요. <웃음> <웃음> 아빠 많이 가다니지 <웃음> 말고. 맞아요. 축도 음. 많이 먹고. 무조건 많이 먹고, <웃음> 푹 자야 돼요. 맞아요. 푹 자야 돼요. 아, 그래, 그래 빨리 나아요. 햄수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오, 세수>, 5색 <웃음> 상승 뭐예요? <웃음> 아, 아, 아 수스5 <웃음> 상승. 우리 예뻐졌대 응, 응원초보 <웃음> 맞아요 우리 응원초보 <웃음> 오늘 혹시 나갔었어요 미세먼지 최악이었어요아 아, 맞아 요보가없왔던데 경고... 응. 조심하세요 마스크 꼭 끼고 다니세요 맞아요 아 다이어리 생존 여부 아 뭐? 네, 집에 있어요 <웃음> 그 스티커와 함께 같이 이렇게 고이 <웃음> 제 네 있어요 방귀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여기서 가뚝무익다뚝 년만 익으면 성인뚝뚝자 이쁘게 익자. 민나 민나니 아뚝뚝이아뚝뚝이아뚝뚝이 검색할 생각 있나요? 좀 <웃음> 격하다 <웃음> 하고싶다 음. oh, What's your favorite cosmetic brand? <웃음> 어 화장품 좋아하는 브랜드 음. 요즘 네. <웃음> 조르지 마 너내말 왜요? 미안해, 아니, 기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 잉? <웃음> 미안해. 말, 밥. 말, 밥. 빨리 말해. 알았 저는 조르즈 아르마니 좋아요. 민지 틴트 보고 찾아봤는데 너무 예뻐서 살 생각이에요. <웃음>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나는 파르 못이라 모르겠어요. 왔다 갔 파이팅! 내 플레이리스트 is t h 전 p 아파요? 이게 뭐지? of s o 흔들지? 이전부터 안 착한 거 같아요? 어, 이거 못했군 그만 아니야? 안 착한 아, 거 아침 뛰려고? 응? <웃음> <웃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가자, <웃음> <웃음> 아, 이쯤에서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자, 오케이, 한 바퀴 돌아요? 이거 네. 너무 더운데, 이거 끊고 있나? <웃음> 리모내 <할까? 웃음> 방에 있어. <웃음> 사주 착해요, 지금 리모컨가지고 지금 아니면 <웃음> 할 때가 없어 빨리 찬주 얘기봐 찬주가요 찬주가요 찬가할 말이 없어요 아 너무 아, 더워 음. 인아내 맘에 안차아 요즘도 트위터 사치하세요? 아니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요. 엄청 가끔 들어봐요. 아 고등학교 복귀 응원해가며. 요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고등학교 떨어져 봤거든요. <웃음> <웃음> 진짜 이거 <이런> 기부해 줘야 돼요. 이거 <웃음> <웃음> 아 산주야 민채가 니네 뒷담가수.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런 데 없는데. 아 방금 들은 것 같은데, 아까. 인지아. 우리는 진짜 많다. 아, 인지야, 저기 박물관이 난리 났는데 <웃음> 왜 얘인 줄 알아? 왜 그래요? 조각사. 에날사할는데여기 야, 너 어, 다시 가. 야, <웃음> 박물관 가볼까 했 아니, 아니, 나 좋아하신 거야. <웃음> 아, 너야? 어, 너? 너가 <웃음> 너 빨리 가, 그럼. 조각사. 너가 이거. 얘는 안 나갔네. 그래서 1분이 많아지는 것 같아 아야민? 그럼 제 열심히 할게요 아야민 희사시부리 데쓰 희사시부리 <웃음> <웃음> 데쓰 <데스>. 사시브리 <웃음> 데쓰 야사시브리데 아, We can speak English 우리 근데 영어 못해요 <웃음> 못해요 얘랑 저랑 내아리 <웃음> 정리 정 <웃음> <웃음> 자 5초 결혼 다시 한번 갈게요 1초, 1초, 2초 3초, 3초 4초, 4초 아, 5초, 안녕, 안녕. <목소리> 됐어. 가와이 올해 수능분네요 152 수능은 152월 반데와 아직 멀었는데 벌써? 9, <목소리> 3고마니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와, 목소리> 가와이스 기루 귀여 가와이즈! 가와이즈! 가와이즈! 가나이즈 가와이즈! 가와이즈! 가와이즈! 가와이즈! 가이즈 가와이즈! 가와이즈! 이즈가와이이즈배와 <웃음> 민찬차 여행 가고 싶은 도시 있어요? 저한 번도 비행기를 제주도 이상 타본 적이 없어서. <웃음> 어디든, 간다면 어디든. 정말 어디든. 다가고 싶어요. 저는 요즘 일본이 너무 가고 싶어요. 는 <웃음> 아, 노래를 불러요, 아, 진짜. 너무 가고 싶 오사카 가서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있잖아요. 너무 가고 싶어요. 나도. 이거 휘두으로 가야 되는데. 먼아 아, 애 붙어? 응. 민지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로 보낼까요? <웃음> 민지, <웃음> 민지 날릴 때도 알려주세요거짓은 <웃음> <웃음> 아니고 천사존? 아, 제가 안 그래도 요즘 거지존이라고 응. 맨날 머리 응. 어떻게 하고 해야. 싶어 했는데. 거사존 천사존. 천사존 잘 이겨낼게요. <웃음> 오른쪽에 야옹이가 있어요. 야옹. 아, 받아줘. 그럼너 아, 나는. 어휴. <웃음> 멍. <웃음> 회사에서 메일 보내는 답이 없어. 어? M&D? 아. 그거 민 있는 줄 몰라요. M&D? <웃음> 민지 제 마음속으로 보여주세요. <웃음> 자, 몇번방몇번방 왕성 몇번방 사투리 한 번만 해도 안요 나, 응. 할수 있는 사람 없어. 못한다. <웃음> 못 한다. 모른다. <웃음>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웃음> 사투리 해? 아니 난 몰라. 저는, 전, 전좀할수 있어요. 근데, 못 하겠어요. 그래서. <웃음> <웃음> 고향? 서울이요. 서울, 고향. 원주요 서울이요. 예쁘지, 귀엽지, 사랑스 너무 오랜만이야. <웃음> 기억도 못 <웃음> 하고 있어. 대박. <웃음> 아, 아, 이거 어떻게 예쁘지, 귀엽지, 사랑스럽지? MND. 어, 왜 이거 뭐야? 아, <웃음> m d 세븐틴. 아, 어 몇이었지? 이구 아. m d 아, m d 1, 7 <웃음> 선정이 생일날 뭐 했어요? 가족이랑 밥 먹었어요 <웃음> 영화 보고 밥 먹었어요 <웃음> 아, 이거 뭐예요? 손주님 <웃음> 동생 덕분에 푸드 개인 연습생 준비 잘하고 <웃음> 있어요 아 동생이 저한테 아, 어떤 분께서 어, 프레스 갔다 갔다 와서 무슨 이야기 <웃음> <얘기> 할수 <웃음> 해주실 수 있겠냐고 <웃음> 그래서 아마 궁금한 거 물어보고 싶다 해서 답을 해줄, 했, 했, 했거든요 해드렸어요해드렸어요네 음. 아, 좋은 어요헤잘했어 진짜 화이팅 푸헤드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번에 또하요헤드렸요 헤드렸어요. 헤드렸어 오. 헤드렸어요. 진짜 렸어요 헤드렸어요. 헤드렸어요. 헤드렸어요. 왜요? 왜? 왜? <웃음> 울지 마, 울지 <웃음> 마요. 왜 <웃음> 이렇게 우울하게 생겼나? <웃음> <웃음> 저꿈 생겼는데 축하해주세요. 와! <웃음> 진짜로. <웃음> 화이팅이야 <웃음> 그, 뭐지? 그런 이, 그 뭐지? 웃긴 멘트들이 더 업그레이드 돼서 왔는데, 다들. <웃음> 이뻐요. 여우, 어 뽑을 아, 2019년 목표. 아, 까에도 아, 저희가 이 책을 들고 왔어요. 이게 나의 1년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막 뭐지? 이렇게 질문들이 있어요. 보이나요? <웃음> 이거에 막 쓰는 건데, 아, 저희도 이제 우리 댕댕이들과 함께 질문 음. Q&A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어서 <웃음> 너무 진지한데 그리고 <웃음> 와봤어요 어. 올해 가장 많이 웃었던 <웃음> 순간은 언제인가요? 음. 음 올해 가장 많이 올해 웃었던 너무 순간? 많은데 아직 올해가 한 며칠밖에 안돼 갖고 아, 아 작년에 작년으로 작년 아, <웃음> 많이 웃었던 순간 슨가 계속 오면 맨날 웃대내 거야, 어 아, 진짜 많이 웃었잖아, 진짜 아, 즐거웠지? 이미 응. 경련을 진짜, 진짜. 떨려가지고 에이. 진짜 많이 웃었고 응. <웃음> <웃음> 경련 <경면>. 그리고 <웃음> <웃음> 또 언니들과 함께 하는데 모든 순간이요 <웃음> 이야오 이거 진짜 좋은 말이다 꼭 무언가를 잃어야만 의미 있는 일년이 아니래요 음. <웃음> 우와 맞아 진짜로 음. <웃음>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계속 읽고 있으면 안 되는 데 <웃음> <웃음> 죄송해요 이 너무 집중되는 책이네 삶 속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 음. 올해 수원에 이뤄지는 램프 요정에게 딱한 가지 소원만빌수 있다고 상상해 봐요 음. <웃음> 근데 뭐 데뷔죠. 데뷔하는 데뷔 데뷔. 게 가장 음. 큰 목표니까. 음. 있습니 근데 작년에 저희가 막 데뷔하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못했잖아요. 근데 또 지금 이렇게 와서 생각해보면 작년 한해 동안 데뷔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한 발짝 더 다가가긴 했어. 응, 음. <웃음> 음. 그래서. 왜냐면, 작년보다 올해, <웃음> 여러분들 <웃음> 만나고, 많은 일이 있으면서, 응. 조금 더 데뷔랑 가까워진 것 같아요.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죠.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진짜 가까워지긴 했어요, 진짜. 맞아요. 이게 신기한 거지. 우리는 아직 연습생인데, 우리 이렇게 좋아해 주시고, 그치님 라이브, 라이브 하시고, 이게 진짜 좋은, 좋은 것 같아요. 아무도 우리를 좋아해 주지 않으면 누구랑 이렇게 그치? 얘기를 하겠지 <웃음> 우리, <웃음> 우리만 우리 <웃음>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연습생인데도 불구하고 아랍에서또 <웃음> 와주시고 인도네시아도 있고 엄청 글로벌해요 <웃음> 음. <그러고 그래요>. 맞아요 백진지 <웃음> 너무 <고맙다. 웃음> 귀엽다 고맙다 귀엽다 많은 일이란 말 안에 뭔가 담겨있네요 <웃음> <웃음> 아니요 정말 정말 많은 음, 일이 진짜 <웃음> <인정이에요>. 진짜 저희는 <웃음> 그대로 일. 많은 많은 <웃음> 일 언니들 <웃음> 힘내요? 아니 우리 그런 뜻이 아니야 원래 <웃음> 완전 힘나요 재밌게 많은 수을 있어요 <웃음> 어, 중국어인데 이건 못 읽어 음우 정말 힘들 렌. 아무 g o 못 해. 했다. 아 l 다 아니 이 w <웃음>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요? <웃음> 라이언. 아, to learn. What is it? 맛 m going to l e a r 몰라 몰라서 이러고 있는거야? <웃음> 몰라 모른다고 언니들 카페 최애 메뉴 뭐예요? 음. 카페 최애 메뉴? 카페 최애 메뉴? 아 좋아 좋아저아저 아밖에 안나서 저희 진짜 진짜 피기 완전 좋아해요 응. 자연스럽게 스윽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웃음> 이거지 아 마시마로하고 마이 멜로디. 아, 마이 멜로디. 마이 맞다. 멜로디, 마이 멜로디. 먼저 안다, 먼저 안다, 마시마로. 마이 멜로디. 그, 나, 나, 나, <웃음> 마이 멜로디.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웃음> 박재범 엄청 좋아하나봐요. <웃음> 사랑하죠, 엄청 <웃음> 좋아. <웃음> 저희가 다 음악 취향이 좀 비슷해서 <웃음> 맞아요. 오늘은 좀 힙합 위주로 좀 모아봤어요. 좀 이렇게 텐션 업하고 싶어서. 맞아요. <웃음> <웃음> 아 마시마로는 김주영 선생, 성대무사. 아 그거 <웃음> 너무 어렵잖아요 <웃음> <웃음>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아, <웃음> 아버님. <어렵다, 웃음> <물었습니다. 웃음> <어머니. 웃음> <웃음> 감당하실 수? 어떻게? 진짜 어려워. 저는 음, 스카이캐스 안 봐요. 네. 너무 카리스마 있어요. 그그거 그거는 뭐야? 그, 그, 그, 그 뭐. 네이버 케티스아클리로 봐요. 봐요. 음. 올라오는 영상. <웃음> 라이브 당연히 저장이죠. 찬우 씨 초록색 여자 옷 입는 거 너무 안하전 <웃음> 네? 근데 <웃음> 그래, 그게 후회할만한 그게 없었던 게 예뻤어요. 회사픽이어가지고 <웃음> <웃음> 다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웃음> 우린 다 정말 예쁜 거 <웃음> <응. 웃음> 맞아. 너 이상한 거 같아. 맞아 맞아. 진짜. 진짜 웃겨. 어머님 <웃음> 민찬 채를 드리셔야 <웃음> 합니다.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치킨 응. 메뉴 중에 뭐 제일 좋아해? 라이드 치코바. 치코바, 치코바. 네, 치코바 진짜 좋아해요. <웃음> 저 그거, 그거. 이름 뭐야? 글쎄. <웃음> 그케링클 아니, 프링클 어, 아닌데. 브링클 어, 그 B H C의 그브링클 말고도. 마초킹? 어, 마초킹, 마초킹, 마초킹, <웃음> 마초킹, 마초킹. <웃음> 우리, <웃음> 우리 치킨 먹을래. <웃음> 최정원 랩한 번만 보여주세요. 음. <웃음> <웃음> 어. <웃음> 다음에 다음에 민찬태 지코박다음 제대로 박고죠고도 치킨 그래 맛있게 먹으시면되는거 아니야? 일로와~ 아, 고기 세지 있어. 야, 잠깐만요. 저, 저, 저, 저, 저, 야 저... 우리 참... 가다가 넣었네요. 한번 잠깐만요.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야~ 치킨 잘못 뜯었어면 싼채 데뷔할 때 <웃음> 리얼리티. 진짜, 진짜 시끄러울걸요. 근데? 안니이데 <웃음> 아, 누구 때문에 이면저 때문에 시끄러울 거예요. 아마. 진짜로. 조용한 자리 맞아. 없거든요. 맞아요. 아, 몬스터 마시면 노래 이름이. 아, 음, 그거 맞는가? 우리 청정 모래먹자. 진짜로. 치킨 먹고 배를 꺼. <웃음> <웃음> <웃음> 아, 왜이안 돼? <흘리한데>? 그러니까. 엥? <웃음> 엄머가짱이 <웃음> 어, 엄마는 외계인이 짱이죠. 아, 여러분 진짜 줄임말 잘 이해합시다. 나는 무슨... 헤헤... 이름인지... 어머니... 시끄러운 맛으로... <웃음> <웃음> 죄송해요. 시끄러운 맛으로 보는 거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힙합처럼... 잘 보여달래. 어머니... 가뭐한 힙합 하자 진짜. 나무습은킹갓어쩌고킹갓어쩌고나킹갓 아, 제대로 제네럴. 네잘해줬으야 제네럴. 아, 아, <웃음> 얼죽아가 뭐야? 어, 얼굴 죽고... 아니, 뭐라고말 <웃음> 너무 심해요 멀너져 멀어져... 멀어져... 멀어지 멀어져... 지얼죽멀가 뭐예요? 얼굴? 어어도 아니야 아니야 멀어져... 멀게져 멀어져... 어어져어 아 우와! It's me! It's me!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 아이스 아메리카노 <웃음> 와, 아, 아이스, 아,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박수 친다 우리 아 <웃음> 대박사니까 아아 언니들 핸드폰 기종 뭐예요? 저는 아이폰 XS 8 7 <웃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XS 좋아해요? We love Indonesia 아. and we want to go Indonesia. Indonesia is a little bit of a palin. I x o x o w I don't o 네, 파란색 드레스코드 정한 거예요. 사당계 세븐틴이 좋아요? 네, 네. 누구야? 호시, 호시, 호시. 선생님. 아, 호시 좋아하신대요. 네, <웃음> 아, 근데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근사인 앨범도 있어요. 우와, 우와. 진짜요? 진짜요? 어, 세븐틴. 음. 웬일이요 아, 뭐야? 대박, 대박. 대박. 받았었어. 가까워. 하이폰 브라질. 응? Oh, oh. Hi, Brasil! 브라질. 대박. 브라질은 그거 난 올림 올리, 월드컵 올림픽 월드컵으로만 <웃음> 알고 있어. 아, 브라질. <웃음> <하지. 웃음> 솔직히 <웃음> 걸음에서 너무 예뻐서 놀란 적 있다 없다. 나, 하나, 둘, 셋. 있다. <웃음> <웃음> <웃음> 와, 또그네요 <야, 웃음> 고울 고울 말고 셀카 찍을 거야. <웃음> 야 더해 더해 <웃음> 이거 <웃음> 더해. 아 고울은 <웃음> 아왜 아, 아, 이거지. 왜노란지도막안 했잖아. 너무 예쁘다. <웃음> 아 이거 아니야? <웃음> 아그 그건 아니야. 아 그래? <웃음> <웃음> 그건 잘 알았어. 언니들 핸드폰 색깔 뭐예요? 블랙. 나는 탄주 화이트. 실버. Yeah. 그거, yeah. 그거 아, 앞에가 화이트. 아, 아, 실버. 실버. 저는 이거 골드. 예. Yeah. 채승 다만에 Stay Healthy, Okay. 선주 컴퓨터 게임 팀이고 하셨는데 뭐 하시나요? 저 롤이랑 어버이 치. 나 나옵니다, 나옵니다. 어버이 치. Please tell me what Korean food you like. 저 부대찌개. 아 이거 인정, 그거 인정. 아 민지 그거 인정. 그 김치찌개 그, 그, 그, 그 있지만 그 된장찌개 그 깨장국 아~ 어야뭐어그난그 아 아. 그 김치 갓 김장했을 때 만든 보쌈 터아 아, 수육 쑥 쑥쑥 쑥쑥 쑥대박이왜 김장할 때 먹었냐? 아니? 아이고 그래서 셀프 그러니까 그냥 그냥 방송 옥치옥치 오치 안 돼, 저 브론즈라고... 리도뿌 유감 뿌리도... 뿌리도... 뿌게임뿌도 재밌겠다 진짜. 우리 셋이 테러 나고 막 카트라 이 막. 아, 나일바로 죽는다고. <웃음> 너, <웃음> 나는 세판하면 질려서. 나안 해. 이러고. 굳 응. 게임 세판하면 질려서 안 하고. 처음는 <웃음> 게임 <그냥> 못 해요. <웃음> 그음부 게임을 안 해봤대요. 어, 저 테러 나다가 컨트롤 핸드는 <웃음> 부셨어요. PC방에서 하다가 한번 부셨어. 헤비빈, 즈다 a n 대만 간적 응, 있어요. 응, 응. 응. 아니요. 제주도. 근데 저. 니 제주. 그거, 대만에 아는 언니 있어요. 오케이, 대만에 아는 언니 있잖아요. 왜 그래? 아무도 별 있어요. 대만. 그래서 막 대만, 대만 음식 같은 거 소개받고 그랬었어요. 음, 맞아요. 치우리? 치우리 싶어. 네, 저 게임에서 계속 죽어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산주어야 이거 이대로 읽어요 우리. <웃음> 아,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안녕하세요, 선생님 요안녕신아진짜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Do you like i j 요안녕하 a n 안녕하세스안녕하 s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어하세요요 아이즈원 친구들 이번에 일본에서 데뷔한 노래, 응, 응, 응, 응. 아, 막 스키투 이와세대 그 노래 음, 들어봤어, 좀 봤는데. 언니들 내일 계획 뭐예요? 글쎄요. <웃음> 글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그거를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하는 타입이라. <웃음> <웃음> 아, 일어나서. 아, 뭐지? <웃음> 아침에 네. 눈떠서 정하는 타입이라. 딱히 정기 놓지 않아요. 음. 음. 스킵도 이와셀 때가 좋아한다고 음. 말하고 싶어요. <웃음> 스킵도 이와셀 때. 스킵도 이와셀 때. 스키. 마. 마. 서마트폰 중독이다. <웃음> 중독이다. 마 마니 서마트폰 중독이다. 스마토폰 중독이다. <웃음> 스마트폰. 이거 대구 서툰 이거? 스마트폰. 아,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스마트폰 중독. 아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 중독이다. 니 했나 안 했나? 이어 부산. 그 음. 아닌가? <웃음> <나> 그 불안감이 없는 <웃음> 민찬재 룸메예요? 아, 음. 저희 원래 숙소 생활 했는데 지금은 본가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웃음> 다시 2월달부터 숙소 생활을 해요. 근데 아마도 저희가 3명이라서 한 명은 다른 방에 쓸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래도 야, 그냥 빵인데요벽주들이면 올려라. 애정 지 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미 니용, <목소리> <웃음> <웃음> <웃음> 요즘 자주 듣는 노래 뭐예요? 달랄로. <웃음> 아, 오리 사장 선배님들.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예뻐. 예뻐요. 요즘 찬주도 그렇고, 저도 힙합 많이 듣는데. 응, 게... 맞아요. <웃음> <요즘>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찾아가지고 되게 많이 듣고 있어요 맞아요 완전 음, 로고있또 새로... 빨리 앨범 내주셨으면 좋겠는데 누구지말안할 거. 이 근데 누군지 알지 누군지 알지? 아, 군지알았언 언니들 음식 누가 제일 잘해요? 너 잘하니? 잘한 거 아니고 할줄 알아 너는 <웃음> 나 김치찌개밖에 없어 근 거? 해 괜찮아 나 라면밖에 못 끓여 <웃음> 얘가 제일 잘해요 얘가 얘가 응? 그런 걸 잘해요 약간 꼼꼼하게 약간 막 빨래 음. 돌리고 <웃음>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뭐 맞아, 그래. 맞아. 아. 수건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뭐 맞아, 이런 거, 거 있잖아 벌써 12시 커버 가자 2시 12시 12시, 12시, 12시, 12시 가시네 노래 왜그랬 <웃음> 집안일이 집안일 <웃음> 아니 셔틀은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음> 셔틀은, <웃음> 아니에요. <웃음> 셔틀은 아니에요 인 청소 <웃음> <웃음> 저는 <저만> 청소 <웃음> 얘내 동생인데. <웃음> 집안일 시키라고 민채가 큰그림 그린데 <웃음> 그런거니? <웃음>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웃음> 머리 염색하고 싶은 색있나요 We are. We are. We We are. We are. is v e r y We are. <웃음> <미스 폴론으로? 웃음> 염색? 나는 핑크색 아니 그 애쉬 블론드 약간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애쉬 블론드 어렵다. <웃음> 음. 음. 음. 탈색은 아니, 아니. 음. 탈색을 한번 해보고 싶어. 음. 음. 나는 음. 음. 그거 회색. 근데 세상에 보라색 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음. 뭐, 보라색도 맞아 보라색도 하고 싶어. 그냥 별의별 색깔 다 해보고 싶어. 다시. <웃음> 맞아, 맞아. 맞아. 머리카락이 <웃음> 남아한다면 염색 허락 받아야 하지 않나? <웃음> <웃음>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염색이랑 머리 자르는 길이도 거, 길이도, 음. 앞머리도. 응. <웃음> we are, we are e e r e n t 보라 머리 보고 싶. 보고 싶다. 보라색 옷에 보라색 보라색 머리. 어. 근데 저 사실 네. 금발 자신이 없어요. 왜요? 잘 어울릴 것 같은. 데 진짜? 응. 자신 있어요. <웃음> 언니 나 앞머리 보고 싶어요. <웃음> 아니 이게 예, <근데. 웃음> 짜라란. 저도 앞머리 게 만들지. 앞머리 이거 이렇게 할수 있는 거있잖아 이거 이렇게. 어 맞아. 이렇게 해서. 응? <웃음> 어 이거 <잉? 웃음>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 아. 민초단 있어요? 저희 다 민초 싫어해요. 아, 민초고 아, 네. 아 맞아요. 또 좋아하진 네. 않아요. 또르륵. 롤모델이 누구예요? <웃음> 저는 여전히 아이유 선배님. 저는 음. 여전히 방편스러운 선배님. 저는 처음 저저 맞습니다. 아, 꾸준합니다. <웃음> 손 크기 재주세요. <웃음> 아, 이거 되지? 되게... 네? <웃음> 내가 보면 될것 같은데. 자 일단. 뭐? 음, 나는 음, 음, 음, 음, 음, 거의 한 마디. 대박. 이렇게 커. <웃음> 남자친구죠? <웃음> 음. 오, 제가 제일 커요. 아. 이게 근데 되게 손바닥 매직인 게. 너, 너, 나랑? 같이. 얘가 짜는 거같지 손톱 때문 아. 아, 아. 아, 얘가 짜다, 얘가 짜다. 아금이다 <웃음> <웃음> 곱창은 맛있다. <웃음> 곱창은 맛있다. 아, 제일, 제 근데 우리나라 약간 빠져있을까? 곱창 맛있었구요. 딴따리 담담. 연습 영상이 또 보고 싶어요. 하얀. 오디션 팁 있어요? 오디션 팁? 오디션 팁? 너무 어렵다. 그냥 할수 있는 걸다 하면 돼요. 맞아요. 제가 두번 해봐서 입고 <웃음> 싶은데, <웃음> 음... 그냥 요오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진짜 솔직하게 하는 게 짱인 <웃음> <andon durch>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막, 그게 정말, 막, 막 여러분들 막, 싫어하시더라도, 응. 언젠가는 솔직한 게 짱이지 않나 싶어요. 응. 셋 중에 생활 애교 누가 제일 많아요? 일단 꼴찌. <웃음> 일단 꼴찌 아니야? 비비슷하지않 비슷비슷하지 않아 응, 비슷. 우리끼리 뭐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애교가 그냥... 아니라 약간 웃긴거 뭐, 않나? 거의, 그런 거. 거의 <웃음> 서로 하지 않나? 비슷나 비슷비슷하지 않나? 비슷비슷하지 않나? 비슷비슷하지 않나? 비슷나 당신들 누구가 파 레슬링에서 이길 것입니까? 예요 예, 예. 황소, 황소 황소 저희 사이에서는 밥 황소요 밥 황소 아, 황소씨 황소씨? 커버 영상 올려주신 거 없죠? <웃음> 저희가 조만간 커버를 또 하나 해서 올려드릴게요 먼저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기대기대 기대기대 <웃음> 기대. 붕어빵 먹을 때 머리? 꼬리? 오 잠시만요. 저는 머리. 머리, 그, 머리가 아니라 몸통 꼬리를 자르고 꼬리부터 먹어요. 그럼 꼬리부터인가? 아, <목소리도> 좀저기는 거? <자식한가? 웃음> 그니까, 알죠, 뭔 말인지 알죠. 어, 머리를 꼬리랑 잘라서 꼬리를 먼저 먹죠. 음. 네, 두방안 먹어요. <웃음> 네. 아, 팥. 안 좋아해요. <웃음> 팥안 좋아해요. 닭꼬야끼기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슨 라면 제일 좋아해요? <웃음> 불닭! 어 아, 맞아요. 불 시리즈. 저 찹게 맞아. 라면하고 너구리 라면은 뭐니뭐니해도 아, 신라면이죠. 그렇죠. 신라면도 맛있죠. 오징어 짬뽕도 맛있어요. 건강하게만 채점. 이게 시키면 잘안 나와요, 여러분. <웃음> <웃음> 오랜만이다. <웃음> 어. 저 어려운데 좀, 좀 이따 슬플 때 한번 하면 안 돼요? 일단 슬플 때 한번 할게요. 함께체면 최고지. 맞아. 민찬채 순서는 왜민찬채예요 <웃음> <웃음> 민찬채 순서는 왜아찬채에아 어... 어, 입에 제일 착아 찾아, 찾아, 착 맞아요. 착불. 맞아요. 착불. 어, 찬채민, 뭐 찬채가 응. 딱 붙어요 민창채. 근데 이게 저희가 정한게 아니고 민찬채 쪼다가 응. 근데... 봐서 맞아요 어, 응. 좋다 막, 해서. 트위터? 이런데 <웃음> 올라왔었어요 <웃음> 맞아요 단발 <웃음> 생각 있나요? <있는데>. 하고싶어요 단발 <웃음> <얘, 담발 웃음> 하고싶어요 머리... 머리 말리기가 너무 힘들고요 <웃음> 머리 감기가 <웃음> 힘들고요 <웃음> 맞아요 맞아요 <웃음> <저>, 관리가 <웃음> 힘들죠 단발 <웃음> <담발> 진짜 <웃음> 편해요 진짜. 럽다. 응? 재보고 재보기도 안무 영상. <웃음> <웃음> 배에서 천둥쳐요. 너무 재미없어요. 아 그러네. 민찬 채는 넷플릭스 봐요? 어 민지 민지 민지 짱머이보세저 왓챠요 왓챠. 아 맞다 왓챠다 왓챠. 와차. 제가 지금 음. 미드를 보거든요. 옆에서 음. 뺏어 보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웃음> <웃음> <웃음> 너무 재밌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뭐? 셀카 팁 알려주세요. 진짜 나도 이거 본거 같아. 야 진짜. 아니 분명 아, 똑같이. 얘를 제가 옆에서 계속 따라 하거든요. 안 돼요? 사진 찍 소리 안 들려. 되게 못들 이거 어떻게. <웃음> 아, 이거 <이게> 어떻게 <어디서> 설명해요? 어 <웃음> 아, 근데 지금 여기 좋은데? 이게 이렇게 그전 정방향 1대1로 찍거든요. 이거를 이마의 끝을 어떻게 해야지 되그 이게 설명이 어렵다 이마의 끝을 이 선의 중앙에 맞춰야 돼요 아, 아시, 아시겠나요? <웃음> 모르겠죠? <웃음> 이거 어려운데요? <잘할게요. 웃음> 왼쪽이 더잘 나오거든요 맞아요 <웃음> 예쁜 얼굴이 있어요 하고 약간 들고 휴대폰을 약간 꺾어요 이렇게 음, 음. 별론데요? <웃음> 이게 찬주만 찬주 가능한 것 그래. 같아요. 어, 찍어야 아아깝다 <웃음> 아, 아, 이거 <웃음> 올릴 걸. 다음에 <웃음> 다음에 <웃음> 다음 줄게요. 오 오늘 좋네요. 찍고 올려주세요. 오늘 오케이 오케이 어렵지 않지. 음, 음, 음. 아. 민정 님 오늘 립뭐 바랐어요? 이거요. <웃음> <웃음> 요즘 <웃음> 제가 거의 이것만 써요. 이거 진짜 예뻐요. 아, 제가 음, 탐낼 좀르지와 음, 아르마니 없어지면 저예요. 색깔은 <웃음> 색깔은 <웃음> 이게 뭐였지? 400 400고 100고 <웃음> 400고 어 잠시만요, 저 재밌는 거 봤어요. 서로 서로 폰 갤러리 안에 비공개 셀카 있나요? 네, 너무 많아요. 진짜 <웃음> <완전> 많지? <웃음> 이 없을 수 없어요. 진짜, 진짜 많아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오늘도 몇 장, 아, 몇장 나도 아까 그 사진 짜 엄청 많이 찍었요립 마그넷, 아 맞아요. 아니면 옆사 같은 사진 서로 갤러리에 있나요? 진짜 <웃음> 많아요. <너무> 많아요. 큰일, <웃음> 많아요. 어머, <이거> 큰일 <웃음> 나요. 근데 폰에 <웃음> <웃음> 이거 핸드폰 잃어버리면 큰일 나요. 민진이 귀걸이 이쁘대요. 아. 아. 오, 맞아요. 이거 예뻐요. 어제 엄청 사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일샵 다시 가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요. 못 가요. 하고 싶다. 싶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얼굴 몰아주기. 얼굴 몰아주기 많이 하죠. 진짜 많이. 하죠. 진짜 너무 <웃음> 많이 하지. <웃음> 많이 했죠. 의도치 않은 몰아주기. <웃음> 맞아 맞아 맞아. 얼마에 <웃음> 광광광 해주세요. 아 끝날 때 아까 끝날 때. 끝날, 끝날 때 끝날 때. 우리, 우리 곧. 해. 아 진짜? 곧 아, 가야 해요. 음. 민지 플레이스 공원 킹 엄마 스윙을 가 보명가원. 오, 진짜 하고 싶어요 저. 아, 오. 진짜 보명가원. 아, 재밌겠다. 응, 색다일것 어, 음, 같아 느낌. 음? 무서운 표정에사라 따라... 무서운 표정이요? 진짜. <웃음> <웃음> 나 이거 볼때 계속...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분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일단... 오늘 재밌으셨나요? 광광광. 카꾸이, 탁크이카이 네. 당신들 모래도 귀엽구나. 아리같아 인사해, 까봐요. 여러분, 저희 진짜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려서. 죄송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똑같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라이브에서 저희 막 맨날 댓글들에 막 시음을 언제 보냐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말을 들을 음. 때면 진짜 너무 죄송하고 음. 저희가 뭐라고 그래서 빨리 얼른 준비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요 항상 감사해요 네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쁘지 말고. 저희 조만간 또 진짜 라이브 할게요. 맞아요. 네, 기다려주시고. 또 오세요.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안녕. 안녕. 이거 해줘야지. 아, 들줘야지 이거 해줘카지 같이 해줘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잘 보내요. 25초만 더 떠들게요. <웃음> 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 아, 맞아. So,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와. 해복 많이 받있세요 땡큐, 땡큐. 아, 땡큐, 슈슈. 슈슈. 아니, 아 아니, 아니, n 니 you a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h h 니아